물건지로 가는 길에 북송리, 북천수 소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볼 것이 많은모로 천천히 구경 한번 해보세요. 북송리의 북천수는 흥해읍의 수해 방지와 바람막이 역할을 하며 풍수상 도움산의 맥을 보호함으로써 흥해읍의 풍수형국을 완성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조성된 숲이다. 또한 정월대보름날에 숲의 제당에서 동제를 지내고 이날 오후 3시 마을 앞산에서 산제를 지내며 지난해에 묻어둔 간수병에 담긴 간수의 상태를 보고 그해의 길흉화복을 점치는 통습이 있는 등 오랜 기간 마을 주민들의 신앙적 대상이 되어 온 문화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큰 마을 숲이다. 현장 안내하겠습니다. 저 앞쪽에 소나무 뒤쪽이 서부초등학교, 흥예 서부초등학교입니다. 주변에 절이 하나 있습니다. 저 뒤에 소나무는 북송입니다. 이 방향은 신광방향입니다. 절앞에 조그만한 토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 토지를 팔려고 합니다. 주말 농장을 이용을 하시다가 주택을 지어도 될것 같습니다. 현재 토지에는 큰 감나무가 몇끄러워 심겨져 있습니다. 땅에는 조그마한 하우스도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진입로는 잘 되어 있습니다. 겨울철이라서 장물은 장모, 없고 배추 몇 포기가 남아있습니다 경계 부분을 촬영해 보겠습니다 현재 돌이 깔려 있는 부분도 매매알밭에 속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나무를 기준으로 저 똑까지입니다. 팔각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장이 별도로 하나 있습니다. 자갈이 깔려있는 이 부분도 매매할 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주말농장 상태입니다. 도로에는 아주 잘 접혀져 있으며 도로 경계에 여러가지 과일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도로에 접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이버 지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현재 이 도로는 구기지로 지적도상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경계는 이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경계입니다. 현재 이 나무는 대추나무 같습니다. 여름철에 주말농장입니다. 뒤쪽에 조그마한 사찰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감나무입니다. 파와 여러 가지가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감나무입니다. 복숭아 나무도 있습니다. 복숭아가 일렸을 때의 사진입니다. 복수수도 있고, 여기에 비닐하우스 있습니다. 여기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있고, 여기 이 부분에 팔각정이 있습니다 여 자갈이 깔려 있는 부분 이 부분도 오늘 매매할 땅이 있습니다 여기에 수도 있습니다 경계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농장으로 이용하시다가 나중에 주택을 지으셔도 될것 같은 위치입니다. 숲피 북천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소는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입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 중계대상물 종류는 토지입니다. 지목은 다빈님만 현재는 주말농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808제곱미터입니다. 도로는 지적도상 포장된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도로 소유는 국유지입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건폐율 40%와 용적률 100% 신축하실 수 있습니다. 주말농장으로 이용하면서 기회가 되면 주택을 신축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과 팔각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주변에는 흥에서 부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곡강천이 있습니다. 법주사 사찰이 있습니다. 3.3제곱미터당 가격은 110만원입니다. 매매금액은 2억 7천만원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